저희가 이제 첫 방송 진행하는데 어떤 상품 준비가 됐을까요? 네, 요즘 여러분들 코로나 19 때문에 취업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쵸? 네, 많이 힘들. 그래서 저희가 가족 회사 취업 아이템 을두 가지를 준비해봤습니다. 아, 어떤 구성이 준비됐을까요? 자, 한번 직접 보도록 할게요. 자, 상품 1번 먼저 소개해 주시죠. 상품 1번 뭐냐면요, 바로 면접권이라는 거예요. 아, 네. 여러분들 회사 들어가시려면 어떻게 돼요? 첫 번째 서류 합격하셔야 되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인적성이나 뭐 시험 같은 것도 가끔 그렇죠. 보셔야 되고 마지막으로 바로 면접을 봐야 돼요. 그쵸? 맞아요. 근데 서로에서 떨어지는 것도 너무 자괴감 들고 그렇죠. 그렇죠. 내가 어... 4년째 대학 나왔는데 이런 데까지 내가 떨어졌어. 가기감이그 이로 말하자면 시험도 있어. 너무 어렵고. 네. 근데 이 면접권에 사시면요. 네. 서류 없애버리고요. 아, 네. 시험 전수다 없애버리고 바로 여러분들 면접 볼수 있는 기회 드릴 거예요. 아,네 네. 엄청 좋은 상품 준비 되있네요 그렇죠. 이 면접권 네. 보시면요. 그래서 굉장히 디자인도 심플하게나왔니다 어, 어, 네. 어, 그렇죠. 네네. 검은색 블랙 판스를 이용해서 딱세 글자 면접권 이렇게 아, 네. 쓰여져 있고요. 아마 보시면 각도도 되게 이뻐요. 음, 90도, 90도, 90도, 90도, 총합 360도. 아... 네, 이런 구성 정말 저희도 지지남서 저희도 감탄했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이제 이번 상품 네, 보여드릴게요. 네, 이번 상품은 뭐냐면 요 바로 취업권이라는 거예요. 자, 취업권은 뭐냐면, 자,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자, 면접권은, 면접권과는 다르게 바로 취업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아... 면접도 필요 없어요 이제 네. 바로 취업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약간 이거의 상위 버전 음, 느낌습니다 네. 그래서 취업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 가격을 설명해 드리면 99만 9 7 0 0 원에 모시고 있고요. 아, 아까 면접... 아, 면접권 아, 네. 같은 경우에는 얼마예요? 이제 99,800원에 모시고 있습니다. 아, 맞습니다. 어 이번에 저희가 이제 24개월 무이자 혜택도 드리니까요. 월 4,000원대, 월 4만원대로 만나보실게요. 그렇죠. 특히 취업권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아까는 블랙펜슬, 어, 레드펜슬 레드 아참 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자, 그다음, 어, 그리고 이제 네. 저희가 이것만 드리는 게 아니에요. 사은품도 같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맞습니다. 사은품 어떤 게 준비되어 있나요? 자, 여러분, 이제 가족회사 네. 다니시게 되면은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펼쳐지실 텐데요. 네. 자, 그거를 위해서 저희가 사은품 세 가지를 준비해 봤습니다. 어, 네. 첫 번째가 어떤 거죠? 자, 첫 번째는 네. 자, 우리 청년 모래 채움 공지라는 제도를 저희가 바로 보장을 해드릴 거예요. 2년간 보장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어떤 제도냐면요, 우리 청년들이 이제 2년 동안 열심히 일하면서 300만 원을 적금을 하면은 정부와 회사가 합작을 해서 1,500만 원을 추가로 드릴 거예요. 그럼 총합쳐서 얼마야? 1,800만 원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중도에 이제 그만두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아 중도에 그만두시게 되면 안 되죠. 그러면은 무효 처리가 되기 때문에 아. 여러분들 그래도 회사. 한번 들어가셨으면 2년은 다니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지금 어, 돈돈 벌기 얼마나 힘들어요. 내가 일 일하는 회사에도 그냥 다녀야죠. 그렇죠. 요즘 네. 뭐 연봉 따질 때가 아니고 2,700, 네. 2,800, 3,000 다 필요 없어요, 여러분. 일단 들어가시는 거예요. 네. 그리고 저희가 이 상품 같은 경우에는 가족 회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가족 네. 회사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네, 가족 같이 이렇게 따뜻 아, 따뜻하게 보듬어 주고. 맞아요. 아. 맞아요. 세상 밖에 나가봐요 가족같은 사람 없어요. 얼마나 세상 각박해요. 그니까요. 아 그리고 이두 번째 사은품 어떤 게 준비되어 있어요? 바로 두 번째, 네. 두 번째 사은품 같은 경우에는요. 직업 행성 리뷰 이용권을 일결드립니다. 어, 이제 2년간 이제 여러분이 이제 회사를 다니시면서 어, 2년 이상 다니실 건 아니시잖아요. 그래서 보통 다 퇴사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제 저 직업 행성 이제 사이트에서 여러분이 화려했던 이야기들 여러분의 에피소드 에들에대배 방출하시는데 네뭐 <웃음> 네, <웃음> 뭐 이제 뭐 도시사 사도 이거 말린다. 뭐 이런 이런, 이런 것들 <웃음> 여러분 쓰시면 되실 거고요. 네. 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저희가 이번에 추가로 추가된 상품이 있어요. <웃음> 어떤 게 쉽니까? 어떤 상품이냐면요. 네. 바로 심리 상담권이라는 거예요. 아, 어떤 거냐면요. 여러분이 네. 퇴사 하시고 나면 분명히 95%의 사람들은 우울증이나 공황장애를 겪게 되실 거예요. 아, 맞아요. 네. 자, 네. 그러면 지금까지 본도 다 거기다 날리시면 안 되잖아요. 병원비용. 그래서 저희가 심리 상담권 일 개월치를 보장해드립니다. 아, 네, 엄청 파격적인 구성 준비되어 있는데요. 이제 진행에 앞서서 뭔가 가족 회사는 어떤 회사인가? 가족은 가족 회사는 장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볼게요. 저는 제가 가족 회사를 다녀본 적은 없지만, 네. 어, 우리. 아저 씨가 네, 가족회사 전문 아니겠어요? 아, 드럽게만이다 <웃음> 한번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어, 어, 일단 가족회사에 일단 들어가면요, 여러분 많은 일들을 배우실 수 있어요. 여러분 이제 와, 나라 빼고 다 가족이야. 좀 어, 음. 일을 누굴 시키겠어요? 바로 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이제 상품을 구매하시게 된다면. 여러분한테 시키시게 될 거예요. 일을 더 많이 배우고 더 좋은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3, 3개월 만에 2년 대리라는 호칭을 어 받으실 수도 있으시니까요.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어, 네, 그렇죠. 어. 네,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그리고 다양한 이벤트들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어, 예를 들면 어떤 게 있냐면 어느 날 갑자기 아이가 와요. 어, 아이가 와요. 아이가 오는데 어, 그렇죠? 어. 아, 이 사람이 사장님 아들이야. 어. 어. 막 수시로 막 드나, 드나들어 드나 막 일도 못하게 어, 어떻게 해야겠어요? 도련님 사장님실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안내를 하는 등의 다양한 이벤트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함께 만나보실게요 어, 너무 좋네요 네. 어. 저는 가족회사 진짜 가장 큰 장점이 또 복지라 생각하거든요 복지요 맞아. 어. 이제 제가 다녔던 회사의 복지는요 맥싱 커피, 카누 커피 중에 선택해서 마실 수 있는 어. 파격적인 특혜 맥싱 커피 카누를 준다고요? 네. 정말 좋네요 저는 제가 다녔을 때는 음수, 음수기밖에 없었어요. 아, 음수기였어요. 음수기요? 아, 이렇게 들어서, 들어서 이렇게 넣어면꽂아막 물을 틀면 막... 아. 물 치면, 오, 네. 오, 이렇게 막 표정짓고 얼마도 괴로웠는데... 더 어,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그 음수기 물은 여러분 가셔야 돼요. 아. 하, 근데, 근데 여러분 가족회사 가면요. 지금 아까 우리 마직께서 말씀해 네. 주신 것처럼 맥심이나 카누 중에 선택해서 네. 다 먹을 수 있다는 참 좋네요. 네. 단 하루에 한 잔만 먹을 수 있다는 점. 아, 네. 한 잔이 어디예요, 저가? 아, 맞아요. 물 네. 하루 에열잔 마시는 것보다는 커피 한 잔이 낫겠어요. 네, 자 그렇다면은 네. 저희가 이렇게 가족회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시 한번 이제 네. 그 면접권과 취업권에 한번더 장점 한번더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번 장점 한 번. 더 한번 볼게요. 보여드릴까요? 네. 네 면접권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구매하시면은 바로 면접 기회 보실 수 있는 면 보실 수 있는 기회 가지시는 거고요. 네. 자, 네. 면접 많이 볼수록 좋잖아요. 자신감도 네. 생기고, 그렇죠. 그리고 가장 면접권의 가장 큰 장점은 뭐냐? 바로 미래 동기를 만날 수 있다라는 동기요. 거예요. 아. 어디서요? 바로 면접 장소에서요. 바로 면접관에서? 내 옆에 앉아있는 애가 네. 내정자면서 미래 동기예요. 동기를 미정, 만나는 거예요. 내정자요? 혹시 인가요? 아, 네, 맞아요. 가족이에요. 아 가족이 한명또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복차해요 아, 그렇죠? 도련님도 네. 있고, 네. 옆에 내 친구도 네. 어, 가족이고, 엄마도 있고, 아빠도 아, 있고, 날씨가 좋아요. 그렇죠? 어, 지금 어, 주문 수량이 어, 저희가 준비 수량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지금 주문이 어, 폭주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폭주하고 있대요. 여러분, 아래 보이는 자동 전화 주문번 바로 연결해 주세요. 네, 두 번째, 이제 마무리 해주세요. 네, 조건 장점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바로. 합리적인 가격에 보장된 혜택을 제공한다는 점 아, 네. 바로 서류도 필요 없고 면접도 필요 없어요 바로 취업권 어, 사실 구매하시게 되면요 바로 입사가 가능하시다 라는 거 한번만 더 어, 마음속에 새겨 주시고요 네. 그렇다면은 왜 굳이 그 취업권을 사면 되지 면접권을 사야 되나요 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어요 네. 그러네요. 이럴 때는 네. 제가 어떻게 답변해 드리냐면요 혹시 모르잖아요 네. 어, 맞아요 모르잖아요 네. 자, 취업권을 사고 나서도 이제 취업을 하신 분들이 중도에 포기하시는 분들이 네, 많아요. 맞아요. 그럼 맞아요. 이제 연접권 사신 분들한테 기회가 가는 거예요. 하... 예를 들면 존버는 승리한다라는 거 <웃음> 어, 비트코인인가요? 아, 맞아요. 우리가 네, 기억해 네. 두시고요. 자, 우리 지금까지 장점 한번 설명해 드렸고요. 어, 근데 시간이 지금 30초밖에 남지 않았는데 어, 또 이제 어떤 이야기를 나눠볼 수있까요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네, 100번 말하는 것보다 여러분들 이제 가족 회사가 네. 어떤 분위기로 이렇게 돌아가는지 저희가 한번 영상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지금 바로 만나보실게요. 아, 사장님 요청하신 기회가 한, 가져왔습니다. 야! 우리 왜이거밖에안 되냐? 야 이걸 해결책이라 들고 와? 아 미치겠네 아 진짜 다시 해요 뭐 가족이니까 이렇게 웃으면서 혼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웃음> 아, 괜찮냐? 털어졌다 아, 우리 아빠 왜 그러냐? 야 근데 신경 쓰지 마 우리 아빠 원래 그래 그냥 못 듣는 걸로 해 한길를 넣고 한 귀를 흘려 욕해도 돼? 네, 아빠아 욕해 아 진짜 이렇게 존망하게 생기면 거지락이야 진짜 아, 그래 틀렸어? 그래, 그래, 그래. 하카 그냥 아빠 그래 그렇게 해 어쩌겠냐 아, 네. 여보세요? 와, 아빠 아 이렇게 또 바지가 아름다운 거네잘 아, 네, 봤습니다 좀 영상 뒷부분이 조금 깔끔하지 아, 못한 네, 것 깔끔하지 못 같은데 못 아, 그 그냥... 부분은 무시해 주시고 여러분 아, 지금 이제 상품 두 가지 만나보셨는데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래 자동전화 주문번호 바로 연결해 주시고요. 어, 지금 바로 보니까, 어, 면접권이 네. 거의 수량이 얼마 안 남았네요. 아, 근데 여러분, 취업권을 구매하시면 면접권 사신 분다 우위에 설 수가 맞아요. 있어요. 맞아요. 우선권위 네. 드리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더 기회입니다, 여러분들. 자, 월 4만원대로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요. 2번, 전화 2번으로 꼭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저희가 한번더 마지막으로 설명해 드리면요. 1번 네. 상품 자, 면접권이고요. 가격은 네. 얼마예요? 네. 어, 네. 99,800원이고요. 어. 월 4,000원대에 만나보실 수 있고요. 네. 그 다음 두 번째 네. 상품은요. 취업권. 자, 취업권이 얼마였어요? 네. 99,9800원인가요? 어, 만 네. 맞아요. 네. 99,9800원. 아, 그쯤 됐던 것 같아요. <웃음> 그렇죠 네, 자, 그리고 100, 100만원이 안 되는 가격 어. 맞아요. 모신다라고 그리고 걸로. 상품 세가지 모시고 있으니까 그냥 바로 연결해 주시고요. 아, 근데 시간이 아쉽게도 저희가 여기서 아. 인사를 드려야 할거요 드려야 될것 같네요. 네. 자, 여러분들 네. 요즘 취업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지금 초봉 따질 때가 아니에요. 일단은 취업하고 가족 같은 분위기에서 따뜻한 가족들과 함께 일도 더 열심히 네. 배우고 어, 가족이 계속 늘면서 굉장히 성장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여러분들. 음, 성장도 할수 있고, 뭐 정신병도 약간 몇 가지 얻을 수 있지만, 아, 그거는 은품으로 네, 해결하시면, 해결하시면 될것 같아요. 같아요. 네, 이쯤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네. 자, 지금까지 쇼호스트 호머 심슨. 네, 마주 심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